야 신기하다. 점점 나오고 있어. <웃음> 점점 알을 <아를> 깨고 있어. <웃음> 우리가 쓰다듬어 주자. <웃음> 조심. 와 신기해 얼른 나오면 좋겠다 자고 있잖아 그러게 다시 깨어났어 얼른 나오면 좋겠다 와 지금은 또왜안 나오지? 그러게. 기다려보자. 이는 음. 마운드. 음. 오이. 나왔다! 귀여워. 아, 너무. 얘가 날 건드렸어. 내가, 내가. 내가 돌봐줄게. 누구는 거야? <웃음> 자, 우리 그럼 집에 가자. 좋있어 안녕. 안녕.